안녕하세요 청소하는 아빠 정영아 입니다 그 오늘은 오늘 작업한 곳은 고객님이 집, 직장을 가시고 어머님이 어, 봐주셔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고객님이 안계실 때 궁금하시거나 이러시니까 저희가 어. 시험가동을 처음 들어가서 시험가동을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전화로 알려드리는데 전화가 안될 시에는 저희가 문자를 문자하고 문자그 다음에 사진 같은 거를 찍어서 전송해드립니다 뜯는 과정에서도 뭐 컨넥터가 아니면 뭐가 부러졌거나 이상이 있으면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드려요 고객님께 그리고 오염도도 마찬가지고 고객님이 안 계신데 어, 우리 세탁기가 청소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이상유무 그리고 오염도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전송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뜨, 뜯었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세탁기 업체나 AS나 와서 청소를 하게 되면 볼트나 이런 것들이 미 조금씩 이제 뜯었던 흔적들이 있는데 어 청소를 한것 한 같아서 저희가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한 2년 전인가 세탁조 청소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맡긴 적이 있는데 드럼세탁기 같은 경우는 볼트가 한 많게는 10종류? 뭐 7, 8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모양도 다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그래서 규격에 맞게 어 군데군데 자기가 맞춰서 들어가야 될 볼트 자리가 있는데 그게 다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어요.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는 보양 작업을 거의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들이 그 판넬 안쪽 그리고 바깥 고객님 베란다 쪽에도 다 때가 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볼트조차도 이제 바뀌어서 끼웠었고 누락된 볼트들도 있었고 커넥터 같은 경우가 부러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커넥터가 이제 그 클램프 커넥터 클램프가 있는데 그 플라스틱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딱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커넥터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나중에 클램프가 안돼 있으니까 빠질 수도 있고 그게 조금만 이렇게 헐거워져서 이렇게 빠져 있으면 전압이 이렇게 골고루 연결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탁기에 내가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게 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냥 이제 절연 테이프로 감아 놓고 왔어요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작업들 을다 이제 볼트가 없는 거 그리고 녹슨 볼트 있으면 새 걸로 갈았고 이제 14년 동안 하고 있지만 오래 한분 올해 한 분은 좋은 게어 올해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볼트가 아무리 다르게 생겼더라도 어느 곳에 어느 볼트가 들어가는지 다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죠 경력이 그렇게 안 되셔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경력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어 경력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세탁조 청소 업체 분들이 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세탁조 청소 업체를 선택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고객님 안 계시는 것도 믿고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이 안 계신다 그래서 청소를 대충한다 그렇게는 생각 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믿고 찾아 주시는 고객님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웃음> 그리고 앞으로도 오케이 세탁조 많이 이용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래됐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고 어어 자만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 올해 경력이 됐다 그래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새로 새로 새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충분히 배워서 습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어,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수하는 아빠 정영화였습니다.